Walk with me In the pouring rain Yellow jacket on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캔들인데 너무 귀엽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이브닝 출근 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Across your face, and that you place. I feel so safe with a box of snacks in your arms. 짜잔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도착했어요. 제가 미니빔보다 이거를 먼저 샀는데 이게 구매대행이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 저는 보스 제품을 샀어요. 가전 제품은 화이트, 실버 이런 걸 좋아하는데 펄 화이트 컬러가 이제 사이트에서 씨가 말라가지고 쇼핑몰에서 진짜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다 품절일까 하고 이제 보스코리아에도 막 문의를 넣었는데 보스코리아 측에서 펄 화이트는 생산이 중단된, 뭐 단종된 모델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펄 화이트 컬러를 구매 대행으로는 구할 수가 있어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게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 볼트가 안 맞아서 돼지코를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돼지코도 같이 왔고요. 보스 사운드 링크 미니2 이게 가격 대비, 크기 대비 음질이 진짜 좋다고 음질만 보면 은 보스가 갑이라고 여러분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로 비교하는 영상 엄청 많이 보다가 제 귀에는 보스가 좀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스 사운드 링크 미니 2를 구입하게 됐고요. 음, 이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샤오미 블루투스 스피커 요만한 사이즈를 써본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크기예요. 네, 이거는 조금 묵직하니 무겁습니다. 가 없나 봐요. 지금 마사지 예약을 해놔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웃음> 택배가 택배가 와가지고 또막 들어보고 싶고 미치겠네. 이게 케이블인가 봐요. 전원 연결해가지고 살짝 들어만 보고 나가봐야겠어요. 이상품은 설명서랑 요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예 충전하는 그런 충전 거치대 거치대랑 전원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마리시티입니다. Take They're trying to a k e our voices They're t r y n make our choices So we speak l o u 엄마시여 가지고 진짜 순삭했어요 순삭. 순석. 진짜 너무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어쩌다 남은 하루, 아 어쩌다 발견한 하루. 맥북으로도 블루투스 스피커 잡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잘 들리네. 내가 아까 말한 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할 거예요. c o n n e LG w TV. 확실히 음질이 부드러워. 지금 보고 는 것이. 무엇지 가해 요 그럼 연세 도안 좋잖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지 않다고요 계란찜을 했는데 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계란국이 됐어요 오늘 저녁은 쌀밥 그리고 <웃음> 망한 계란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종갓집 전라도 김치입니다 이제 수슨 음. 음. 음. 어떤 특수 고객님 때도 대한항공의 특별한 비행이 가능하게 이야기가 시작되면 모든 게 강제로 수환되어야 하는데 왜 엉망주형 났수다 없었지? 운전도 진짜 고장났나 봐 b 니트에다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위에 자켓을 입을지, 커트를, 트렌치 코트를 트렌치코트를 입을지, 고민 중이에요. 뭘뭐 입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좀 쌀쌀할 것 같아요. 그냥 트렌치코트 당첨 트렌치코트를 걸쳐봤는데 괜찮아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가방을 뭘들고가나 플랫베이스 반달백 당첨입니다 안에다가 쿠션이랑 입 넣고 신용카드 넣고 너무 허전해가지고 립밤이랑 핸드크림도 챙겨갑니다. 이제 버스 타러 갈게요. 안녕. 샤넬 미스트를 깜빡해가지고 여거까지 뿌리고 나갈게요. 아, 향기. 오졌다. 이제 연세도 나고. 진짜 진짜 진짜 다녀올게요 안녕 What did you 항상 같이 나다는이상건 음, 네이버 페이지에 들어왔고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본방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아 바보다 따흐.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수목 드라마인데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고 하루를 하루를 더볼수 있는 줄 알고 하루 금방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백이를 보다가 자야겠습니다 내가 진짜. 짠 킬고 올 시간 다 됐어 얼른 가라 이제 넌진지하 동백씨 놓쳤고 동백수도 니어즈 아니고요. 구달 청귤 비타 크림이랑 비타씨 세럼을 다 썼어요. 영혼까지 끌어와아서 짰는데 안 나오네요. 이번에 면세로 득템한 그 구달 비타씨 크림이랑 세럼을 이제 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이번에 세부갈 때도 면세로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습니다. 오늘의 출근로... 반팔 티에다가 후드 집업 입고 플렉스 입었어요. 사실 트레이닝을 입고 싶었는데 세탁기를 안 돌려가지고 세탁기 세탁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입을 트레이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세탁기부터 돌려야겠어요. It's time goes by. How to hold